안녕하십니까 유치권 콜롬보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죠 허접한 원룸 유치권의 수익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뭐 허접한 원룸이 어디 있어요? 좋은 원룸입니다 이 제목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은 우리가 지금까지 유치권 하면 은뭐 몇십억, 몇억, 최소한도 이런 걸 봤죠 이 사건 같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금액이 아주 작은 겁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타경 3097 물건이 1번부터 6번까지 6개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 6번 물건입니다. 위치한 장소는 송파구 3전동 66-18 석고 빌라 4층 4002호인데 전역면적이 한9평좀밖에안 돼요. 8.85평 감정평가 금액이 2억 4188만원인데 두번유찰되서 1억 5천 480만 2천원이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여기에는 말이죠. 유치권이 굉장히 많이 신고가 돼 있습니다. 2019년 7월 17일날 이모씨, 김모씨 두 분이 3억원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데 유치권 신고하면서 피로비 뭐 3억원, 유익비 2천만원 이렇게 제출됐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익비와 피로비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2019년 10월 30일은 경매계의 임아무개로부터 어, 공사대금 280만원 또 김아무개는 공사대금 2867만 5천원 천모씨로 공사대금 2300만원 김모씨 공사대금 1500만원 이게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고 2019년 11월 4일에는 주식회사 JB 멀티컴퍼니 공사대금 7860만원 또문모씨 650만원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에는 JB 멀티컴퍼니가 2억 9 1 0 6 5,000원 지난번에 7,860만원을 시설 관리비 및 필요비 이렇게 해가지고 정정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치권이 가 많아 보입니다 실제 뭐 이렇게 보면 한 7,8억 정도 될까요? 자, 조그마한 원룸인데,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가격이, 감정평가 금액이 2억 4,100만 원인데, 최저가는 두번 유찰돼가지고 1억 5,480만 3천 원 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 사건 하나뿐이 아니죠. 여섯 개 물건에 전부 유치권이 영향을 미치는데, 유치권이 뭐 7, 8억 이렇게 되면은 살 만한 사람들이 없죠. 근데이 물건도 잘 사면 이제 수익이 난다. 허접해 보이지만 아이고 저게 뭐저 돈이 되겠느냐. 그런 물건도 돈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을 해설하는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 물건은 이제 저희 회원사 대표님이 운영하는 고향에 있는 주원DNI가 1억 6,680만 3천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차순위 금액은 1억 6 3 80만원 이니까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낙찰을 받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팔면은 한 2억 5천원 받아진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렇다면 1억 5 4 0 0 주고 사가지고 거의 뭐한 1억 정도가 돈이 남게 되죠 어, 투자한 금액에 비해 가지고 어, 상당히 많은 금액이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굉장히 빠르겠죠. 어, 그래서 어, 저한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해도 좋다. 여기에 유치권자는 취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 자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 공사를 한 것이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공사 마무리다. 이런 식으로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를 해도 뭘잘 모르고서 이제 유치권 신고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치권자 중에서 한 사람을 인도명령 신청한 인도명령 신청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사건은 2017 타경 3097물건번호 6번 자, 신청인은 존 dni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 피신청인은 김 신청 지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를 인도하라 하는 취지의 결정을 구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번째 사실관계 사실 관계가 이제 신청인이 나는 경매로 낙찰받았다. 그리고 잔금을다 냈고, 피신청인은 유치권을 주장하고 점유를 옮겨주지 않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유치권자 아니다. 라는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자, 피신청인이 유치권자가 될수 없는 이유. 이걸 대법원 2015-2568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사건에서 어떤 판례를 남겼느냐 하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2017년 4월 16일 경매개시 결정이 기입등기가 되면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시작되죠 자 여기에 유치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동산에 공사를 했다 해도 자신이 제출한 문서 피신청이 유치권자가 제출한 그 유치권 신고에 보면 은 공사 대금에 대한 1차 변제기가 2017년 6월 임을 알수 있다 자 2017년 4월 16일날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는데 공사 변제기가 2017년 6월 이다 그러면은 우리 민사집행법 320조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이 변제기는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가 될때두 달이 너무 오바된 거, 오바돼버린 거죠. 그러면 압류의 처분금지 후이후의 변제기다. 그렇다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그 밑에 이제 보는 것 봐와 같이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변제기는 2 0 1 1년 4월 16일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되고 두 달이 지났으면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대법원 2008다 70763 사건의 판결요지에서 경매 절차에서 낙찰인은 민사 집행법 91조 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가 맞춰져가지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채무자가 이 부동산에 관한 공사 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 이게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한 개의 판례를 더 넣습니다. 이거는 대전고등부원이 2004년 1월 15일 선고한 2002나 547호 판결 건물명도 사건에서. 자 부동산에 빚이 굉장히 많아요. 빚이 많으면 경매가 되겠죠. 그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될,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수 있는데, 이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죠. 이 공사 대금을 체결하고, 이 공사 시공자가 공사 대금 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유치권이다 하고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는데, 자, 이 대중고등공원 사건이 대법원에 가가지고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감정평가 금액은 1번부터 6번 물건까지 전부 18억에서 조금 모지랍니다. 17억 9,933만원인데, 이등기부상의 빚이 얼마냐? 23억 6,600만원이에요. 그럼 부동산의 감정평가액보다도 빚이 5억 6천만원 더 많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 인도 명령 신청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유시권은 이유가 없다. 인도 명령은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이 또 유시권자가 구국에서 항구 당연히 기각됐죠. 그렇다면은 이 조그만 그 완노무 사 가지고 수익이 얼마가 되는 거냐. 이 낙찰가는 1억 6,680만 원인데 우리가 매각한 등기부를 보면 2억 4,500에 이게 팔렸습니다. 차액이 6,820만 원.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 우리가 낙찰 받은 거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이 200만원 집행비용 100만원 6500만원이 남는데 법인세가 715만원 이고 주주 배당 세금이 16.5% 계산하면 9 5 4만원 이고 전체 남은 돈은 483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억 6,600만원도 그중에서도 80%는 대출받았죠. 그자기돈 얼마 들어갑니까? 3,300만원 정도 들어가겠죠. 등기비용 3,500만원, 집행비용 3,600만원 들어가고 한 서너 달만에 4,830만원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허접한 완룸 유치권치고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죠. 이 사건은 이렇게 작은 사건도 유치권의 핵심만 제대로 알고 그것을 풀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돈은 언제든지 될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서 뭐 4,830만 원의 수익이면 은 웬만한지 뭐 1년 생활비는 충분히 되잖아요. 아, 여러분 아, 지금해서 드린 설명이 마음에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